사실 액비를 과도증을 하면 이끼 폭탄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증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하시는 거는 그 액비 자체가 효, 효능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Animal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 루우TV의 텐들 이킥입니다 자 오, 오늘은 어 저희 오랜만에 수초왕 한번 소개해 드릴거죠? 네, 수초왕 트리밍 할 때도 되고 해서 디케이, 어, 이거는 디케이 혼자 트리밍하고 저희가 쓰고 있는 제품들을 한번 좀또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사실 트리밍은 아니에요 아, 트리밍은 그렇구나. 보다는 네. 수초를 어떻게 하면 좀 예쁘게 가꿀 수 있는지 아 오케이. 똑같은 이제 바로 옆에 조명 스펙도 같아요 이런 왕이 있는데 세팅 같은데 이런 것들이 발색을 내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수초 네. 발색 내기 편입니다 네. 네, 자, 혼자 돌아온 디케이입니다. 어, 일단은 가장 많이 문의를 받는 게 있어요. 어, 수초발색 어떻게 됩니까? 빨간색 수초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그거 맞는데, 그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이런 비료, 소일이랑 비료로 세팅된 어항이라고 할지라도 무조건 액비를 쓰셔야 됩니다. 액비? 어, 네, 액비란 무엇이냐? 액체 비료를 주인 말인데, 그거를 쓰셔야지 붉은색이나 이런... 광학성 촉진이나 성장 촉진이나 그런 것들 할수 있고요 뭐 고압 이탄만 써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고압 탄다 쓰고 있어요 보시면 보시죠? 이렇게 치워드릴게요 이렇게 고압 이탄을 하나로 해서 두 개를 이제 쓰고 있는데 고압 이탄을 써도 그리고 좋은 조명을 써도 붉은 말색이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액비를 안 써서 그런 겁니다 액비에 무조건 쓰셔야 돼요 네. 액비, 액비가 편법 이런거 아니죠? 아 아니요 오케이. 이거 고수들은 얘기 안해주시고 다 쓸걸요 아, 네, 두고말 생이 안된다 단적인 예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두 수조가 있어요 두 수조가 있는데 이거는 자반이고 두자 소폭입니다 이건 두자 소폭이거든요 이거는 트리밍식을 넘겼는데 여기 펄그라이한 쌍이 번식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지금 아직도 못 건드리고 있는데 이거 번식한거 잠시 여기 띄워드릴게요 몸을 쥐어짜서 이렇게 알, 알을 뿐인데 아마 국내 최초 영상이 아닐까 우연히찍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트리밍 할 때가 됐는데 일단 이두 수조의 차이점이 뭘까요 뭐어 크기겠죠? 크기 말고 시스템 똑같아요. 다 외부 여각기를 각각 쓰고 있고 조명도 트윈스타 S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S 제품 그럼 스펙이 같아요. 크기 대비 강량은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뭐 비료, 소일 다 똑같은 걸 썼는데 다른 거딱 하나 이거 굉장히 많이 문의 주셨거든요 피네티피다가 빨간색이다 붉은 수조 굉장히 빨갛게 보이고 예, 제가 한창 전성기 때 모습 딱 보여드릴게요 피네티피다라는 수조를 빨간색 내는 것도 힘들지만 붉은 계열의 수조가 빨간색이 잘안 나온 경우가 많죠 실제로 옆에 있는 이 수조는 같은 피네티피다가 있는데 초록색을 띄고 있습니다 그쵸 초록색 이렇게 찍고 있고 이 차이가 명확하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 사실 액비를 과도 증을 하면 이끼 폭탄을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증상이 없다. 이상이 없다 하시는 거는 그 액비 자체가 효, 효능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희가 저는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붉은 기가 없는 여기에는 액비를 지금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근데 여기 수들이 새빨갛고 빨간 이수준에는 액비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거 이거 보이시나요? 네, 좀더러운때 많이 써가지고 네. 주로 쓰는 것들 지금 저는 이지라이프 제품을 진짜 강력하게 추천하고 효과도 많이 봤어요 과도 중에 실패도 해봤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프로피토랑 네, 이지카보 이두 제품을 주로 씁니다 프로피토는 종합 액체 비료거든요 그래서 뭐철 성분 철분이나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생되는거 성장 이런거 도움이 주고요 이지카보는 카보 라는 이름에서 볼수 있듯이 액체 이탄 입니다 음. 요거를 적절히 쓰면 요 두개를 같이 쓰면 굉장히 좋아요 네, 저는 같이 쓰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런 페로나 그리고 뭐 포스포 네 칼륨 포타슘 칼륨이죠 이트로 질산. 이런 이걸 넣어주는 것들도 쓰고 있는데 메인은 이겁니다. 이, 이 여러분들이 혹시 2 단계로 넘어오시려면 이 단계로 넘어오시려면 수초 왕을 보시면서 아 수초 색입이나 이런 새잎들을 보시면서 이게 부족하구나 이런 데이터가 생기시면 이 부족분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다. 그냥 기본 관리를 일단 하신다면 요거 두 개로 맞춰주시는 게 가장 좋고 아까 말씀대로 이직하고는. 두개 같이 쓰면 되면 좋은데 이지카보는 수초성장척진도 물론 해줄 뿐더러 발색도 많이 많이 내게 해주고 어시캠플로엑셀 있죠 그 제품은 똑같은 성능이 있어요 시캠플로엑셀이 원래 이런 성장척진도 해주는데 좀 적절한 양을 쓸 경우에는 이끼제거 조리라고 하죠 이끼제거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지카보랑 이포스프로피토 요거를 같이 써주시면 어 이런 좋은 발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진짜 저도 실제로 해 보기 전까지는 이렇게 효과가 날지는 몰랐는데 명확하게 지금 차이가 나니 같은 환경이잖아요. 다 똑같아요. 빛 들어온 것도 같고 같 같고 물도 심지어 같겠죠. 뭐 미세하게 따지면 뭐가 다를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환경일 때 이거는 액, 액비를 안 쓰는 수죠. 액비를 열심히 쓰는 수죠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아까 도중 과도징 얘기했잖아요. 이게 비료가 좋은지 안 좋은지 보려면 저 일부러 한 거거든요 가까이 가서 보세요 지금 뭐 아까 산란도 얘기했지만 그것도 있지만 과도징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기가확 왔습니다 좀 자세히 보시죠 상태가 지금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자왜 제가 이걸 했냐 이게 효과가 있는 지 없는지를 보려면 과도징을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과도징을 해도 이기가 오거나 이런 효과가 없는 변화가 없는 그런 액체 비료들을 있어요. 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저, 이지라이프 같은 경우는 과도증의 결과물이 발생을 떠나서 이제 있기까지 오는 그래서 항상 이런 좋은 제품들을 쓰실 때는 이, 이 효과적인 제품들을 쓰실 때는 나와있는 용량대로 맞게 쓰셔야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거 있잖아요. 조금 더 쓰면 좋겠지 뭐, 뭐 PSB나 이런 것좀그렇고 조금 더 쓰자. 뭐한 방울 넣으라 그러는데 두 방울 넣고 이런 거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근데 프로피토 그러니까 이지라이프 이 제품들은 그렇게 쓰시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색을 내는데 모든게 다 갖춰져 있고 조명돼 있고 뭐 바닥재 소일이랑 비료돼 있고 이탄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발색이 안나온다 수초가 성장이 안되고 세이피 이상하다 그러면 무조건 l 비를 써주시고요 과하게 쓰지 마시고 적당하게 써 가시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고 만약에 이지 라이프를 여러분이 쓰신다면 이지 카보랑 프로피토를 먼저 이렇게 사, 사용하신 다음에 적응이 되시면 나중에 부족분에 대해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아름다운 예쁜 수초왕을 갖고 오실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다시 원상복구 시킬 겁니다 그것도 물론 이이기를 없애는 데는 이직하고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걸 하면서 제가 또 원상복구를 시킨 모습도 보여드릴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희가 그냥 뭐 그냥 한테말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문의를 받기 때문에 네, 액비를 이제는 좀 써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수족관들이 많이들 액비를 추천을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추천했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짜 이게 조 도징을 잘못하면 그래서 수족관들도 조심스럽게 이렇게 추천을 잘안 안 하실 텐데 이런 수초를 하시는 고수님들은 다 이런 자기들만의 액비를 쓰고 계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애니멀스튜디오의 수초왕을 관리하는 아름의 조금의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디키였고요. 자. 헤드였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애니멀로 TV